모든 뉴스와 신문, 이제부터 옥석을 가리면서 듣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대구 아파트 가격이 하락폭이 감소했다. 하락폭이 감소했는 게 아니죠. 거래가 없기 때문에 하락을 했는지 상승을 했는지 확인을 할수 없는 겁니다. 실제 하락을 했다는 것은 금매물 아파트가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하락을 했는 것이고 그 이후에 거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금매물이 나오지 않아서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금매물이 나왔다는 사실, 거래가 되었다는 사실은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어플을 봐도 충분히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금매물이 나오지 않으면 실제 구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락폭이 축소되었다. 뉴스나 신문기사를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매번 드리지만 은 다시 한번 뉴스와 신문기사의 옥석을 가리면서 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도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내용들이었고 현재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는 내용들도 누군가에게는 아주 불편한 내용들입니다.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득을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 손해를 보는 시기에 누군가는 웃으면서 즐겁게 얘기하는 상황들은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누군가에게는 즐거운 미소가 생기는 입장에서 현재 건설사들은 예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엄청난 수익을 발생시키다가 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중경 건설사들의 부도 얘기들과 미분양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로 할인분양을 하면서도 실제 할인분양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고 1군 브랜드의 대형 건설사들도 현 입장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다양한 얘기들을 접했습니다. 실제 관계자들 소위 말해서 시행사와 건설사들 현 상황에서 더 이상 계속해서 미분양이 발생된다면 제가 생각했는 내용과 여러분이 생각했는 내용과 전혀 틀린 계획으로 이런 상황을 정리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실제 민감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관계자들의 얘기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구나라도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가 미분양 상황에서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요. 실거주를 위해서 대부분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에 무양권 신청을 하고 실제 실거주를 위해서 갈아타기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구축아파트는 당연히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고 신축아파트의 가격은 마찬가지 하락을 할 것입니다. 일단은 구축아파트는 폭락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 보상금을 받고 실질적으로 많이 움직이면서 신축 아파트에 분양권을 넣거나 아파트 구입을 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에 발맞춰서 대기업에서는 계속해서 아파트를 건축하고 분양하고 했었죠. 근데 지금 미분양이 계속해서 발생되는데 건설사협회에서 계속해서 국가에게 압력을 가하는 형태로 건설사 부도가 나면 경제위기가 발생된다는 내용으로 특단을 조치를 해달라. 뭐 결국 특단의 조치는 결국 LH에서 구입을 해달라 이런 내용인데 더 중요한 것은 LH에서 구입을 할수 있는 규모의 미분양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미분양이 발생돼서 할인분양을 하더라도 예전과 틀리게 예전 같은 경우는 실제 마진이 40% 정도에서 많게는 50% 정도까지 마진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30에서 최고 35% 정도의 마진이 남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미분양 30에서 35%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전 2, 3년 전에 분양을 해서 현재 남아있는 세대수가 뭐 20% 정도 남아있는 세대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현 입장에서 미분양 할인 판매를 할수 없다. 왜 마진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30%에서 35% 마진을 보고 실제 아파트 건축을 하고 분양을 했는데 현재 지금 분양률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10%, 20%,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은 대부분 더 이상 미분양 할인 판매를 하지 않는다. 이유는 더 이상 미분양 판매를 해서 남는 게 없고 마진이 없다는 겁니다. 현 입장에서 예전에 2, 3년 전에 분위기가 좋았을 때의 아파트 분양을 했는 아파트들이 현재 뭐 10%, 20% 남아있다면 그런 아파트들은 수익이 발생되었고 일부 남아있는 잔여세들을 장기간에 걸쳐 매매를 하든 분양을 하든 아니면 할인판매를 해서 정리를 할 것이고 현재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그 정도 프로테이즈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LH에서 구입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미분양 할인판매로 해서 정리를 할 수도 없다. 이유는 이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전에 7 8 0 분양이 되었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현재 미분양이 된 아파트들. 실제 마진이 30-35%인데 에서 거기서 30-35%의 마진을 보고 미분양 할인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광고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대행사 그 밑으로 직원들의 수수료도 나갈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운영 비용 마찬가지 계속해서 발생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 마진이 30에서 35%인데 30%를 할인을 하든 35%를 할인을 하든 거기에서 플러스 되는 10% 정도의 어떤 비용들이 더 발생이 된다. 그럼 결국은 손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진을 제외한 나머지 10에서 20% 정도의 더 손해가 올수 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할인 판매로 해서 광고 비용이나 수수료 지급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매로 정리를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현재 구축 아파트들이 뭐 1차, 2차, 유찰이 계속 되더라도 예전 가격이 올랐는 가격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매로 진행해서 마이너스 30%만 돼도 충분히 사람들이 몰려서 경매에 참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회 3회 유찰될 일은 없을 것이다. 왜? 분양가라는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반 서민들이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신축아파트에 열망이 있고 할인판매를 해가면서 경비나 광고비를 지출하지 않고 바로 공매로 정리를 한다면 은 얼마든지 충분히 쉽게 정리가 될수 있다. 얘기를 듣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계속해서 분양가격을 올린 이유가 있었구나. 물론 분양가격을 올리면서 할인 판매를 해주는 쇼를 할 수도 있었고 분양가격을 올려놓고 금액을 일부 내리면서 LH에 판매하려는 생각도 있었는데 이번에 들은 내용으로는 분양가격을 올려놓고 공매권으로 정리를 해서 기본적으로 1차 유찰이 돼서 진행을 하는 계획도 있었구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설사와 시행사에 엄청나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생각하고 결론 내린 내용들이 제가 생각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역시 머리가 좀 빠르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다양한 계획들이 많이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정보를 많이 들어야 되고 확인해 봐야 되고 논의를 해 봐야 되는구나 내가 막연히 예전에 어떤 미분양 할인 판매를 생각해보고 그 좋은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것이라는 저의 안일한 생각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30%, 35%의 마진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30%, 35% 이상의 미분양 할인 판매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마진이 30%에서 35%인데 여기서 할인 판매를 30%, 35%를 해주더라도 결국은 플러스 10%나 20% 인건비나 광고비 그리고 수수료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굳이 할인 판매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공매로 진행을 해서 정리하는 것이 차라리 회사 입장에서는 더 깔끔하다. 물론 LH에서 구입을 해준다면 금상첨할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평균적으로 공매로 진행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경매 사이트를 한 번씩 보면 은 신축 아파트들이 30개, 50개, 100개, 200개씩 공매로 나오는 사례들을 한번 보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거죠. 그게 사실상 회사 입장에서는 더 저렴하게 먹힌다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더 이상의 비용 지출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 모든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또한번 새롭게 계획을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 실제 투자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시 또 몰리들 것이고 법인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경매 물건을 구입해서 다시 한번 나중에 대팔 계획으로 구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2, 3년 전에 예전에 분위기가 좋았을 때 완판이 되었다 얘기를 했지만 은 그때 뒤로 빼놓은 매물들이나 아니면 10% 정도 20% 정도 분양을 마무리하지 않았는 매물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매물에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다시 한번 확인은 해보겠지만 은 그런 매물들을 구입해야 안전하게 구입할 수도 있을 뿐더러 할인하는 프로테지의 금액을 많이 높여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질 수 있다. 물론 이런 것조차도 저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대부분 건설사들이 힘들고 수익은 발생되었지만 은 자금 회전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오리지널 회사 보유분의 미분양 아파트들을 정리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행사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 동의서를 받아 다니는 시행사는 오리지널 시행사가 아니라 그 밑에 하층의 대행사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오리지널 시행사는 기업이죠 땅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서 땅을 구입하고 아파트 선점을 해서 분양을 하고 진행을 하고 건설사와 시행사 그리고 대주단, 은행과 마진을 나눠 먹게 되는 겁니다. 근데그 마진을 분양이 되었다고 바로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입주 시기에 대부분 정리가 되었을 때 수익금을 정리하기 때문에 실제 자금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분양 할인 판매를 해서 그 자금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매물들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정말 다양한 방면으로 눈을 돌리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전 2008년, 9년, 10년도에 있었던 중공후의 미분양. 그런 아파트들은 과연 몇 프로냐, 할인을 할 것이냐에 대한 또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자이런 애가 공식적으로 25%에 대한 할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와 같은 내용들이 그대로 사실로 맞아 떨어진다면 마진이 30에서 35% 그런 입장에서 자이런애가2 5의 할인을 한다. 그럼 결국 10% 정도의 마진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현재 아파트 분양률은 10에서 20% 많이 잡아서 30%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파트 전체에 분양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조건을 맞춰 줘서 25% 를 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분양은 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 특단의 조치로 35% 까지 분양을 과연 할 것이냐 소위 말해서 원가로 정리할 것이냐 아니면 손해보고라도 정리를 할 것이냐 뭐 다양한 생각을 해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측 머리 쪽에 흰머리가 엄청나게 많이 자라고 있어요 저같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듣고 머리를 자꾸 돌려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보다 10배, 20배 머리가 엄청나게 좋은 사람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아파트 분양을 하고 아파트 건설을 합니다. 뭐 저도 많은 지인이 있어서 다양한 얘기를 듣지만 은 결국은 제가 따라가지 못할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라고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은 정보에 관심을 가지면서 향후 미래를 도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투기 세력들도 단체로 움직일 것이고 아파트 입주민들도 단체로 움직일 것이고 건설사와 시행사들 마찬가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현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해보면서 향후 가장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오리지널 줍줍이라는 것에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